너무 커, 나 가려지잖아. 피지컬 백에서 제일 잘생긴 출연자를 소개할게요. 아니, 제일 예쁜 것까지 포함해도 이분이에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 <웃음> 실제로 봤을 때이 뜸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놀랬어요아 계속 그냥 영상으로 볼 때는 거만거하했거든요 실물 <웃음> <심물> 터지더라고. 그래서 <웃음> 깜짝 놀랐어요. 실물 아, 아, 근데... 되게 예쁘구나. 안돼 아, 이쪽한테 미모가 물 미모가 밀려요. 그래서 좀 자존심 상해요. 언제까지 예쁘실 거예요? 조금만 더 해볼게요. <웃음> <웃음> 아빠. 아니, 뭐야?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. 아 우리 채널에도 인사해줄래요? 아, 아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오랜만에 뵀습니다. 일단 쌍둥이 등려 축하드립니다 아, 마음이 무거워요 지금 <웃음> 네.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<웃음> 장난 아니죠? 넌 천천히 <웃음> 조만간에 저희 채널에 또 오실 거기 때문에 그제 더 많은 토크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네, 재밌게 시청하세요 네,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있는 펄컵이라고 합니다 렛츠기 이거 나눠준 옷 입고 하키, 하키, 티셔츠. 네, 하키 티셔츠 입고 올라 했는데 100명이 다 적어 입고 오면 은 뭔가 가오가 안 살잖아요 그래서 가오 잡아야 되니까 가방. 3년도니까 여러분들이 23억씩만 버시고 저는 230억만 벌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매달리기 한대요 해볼까? 해볼까? 이고 우리 회사 워크샵 때 1분 30초 버텼거든 손이 미끄러워 뭐가 있다 아이거 보틀하고 가방하고 손목 보호대하고 티셔츠 <목소리> 설마 아니 아니 화질이 좋은데 남산이가 행복하는 것 <웃음> 작게 작게. 진짜 진짜 진심이에요 1 2와 시청한다고 하니까 재밌게 보고 올게요 뮤지컬 배우 정한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한샘이는 특기가 얼굴, 장점도 얼굴.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, 저 열심히 했잖아요. 2019년도에 스트롱에 대해서 우승한 조진영이라고 합니다. 얼른 체중 복귀하세요. 니가 중구 때문에 빠졌잖아. 꼬박꼬박 보니까 살이 빠지네요. 지금 와이특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. 아니 근데 진짜 빵이 날졌어 내가 한 5kg 빠지면 되대. 여기한 5kg도 빠지면한 아. 모델 아. 내가 원래 모델가 나왔잖아. 진짜요? 전 어, 모델가 나왔 근데 오빠 다리가 길어. 유튜브 크리에이터 호주 타자입니다. 일단 예 네. 질문 있어요. 네? 질문 이 아니 갑자기 각잡고 하니까 얘 약간 쎄얘 약간 멋있는 척하는 것 같아. 아니 긴장이 근데 멋있는 척이 아니라 이 긴장도가 되게 높은 친구예요. 다음에 누나 추, 누나 채널에 출연할게요. 누가 더 이쁜지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, 스7살빵미스라고 합니다. 내 얼굴 여기 보자 얼굴. 맞팔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이 하셨어요. 어떻게 심은 뜸이라 더팔했냐고. 누나가 앞으로도 종종 인스타에 가서 댓글 많이 달아줄게요. 누나 거짓말하면 안 돼요. 아, 하나, 둘, 크로스 피터 서하연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<웃음> 만나면. 가성의 여자예요 <웃음> 스쿼트 몇 드셨죠? 250파운드 그러면 한 130kg 되나요? 네, 한 130kg 됩니다 네. 130kg를 <웃음> 껌으로 드는 여자예요 어, 안녕하세요, 보디빌더 <웃음> 강인입니다 안녕하세요, 송아름입니다 강민이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유산소거든요 그래서 <웃음> 지금 벌써 땀나요 <웃음> 이렇게 서 있는 게 힘든데 <웃음> 네. 강민이가 실제로 촬영장에서 안서 있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뭘 하기만 하면 땀을 흘려가지고 제가 가서 걱정해줬어요 괜찮냐고 <웃음> 어, 맞아요. 그때 뭐땀 닦아주진 않았지만 <웃음> 닦아줄 <웃음> 어, 수 없잖아. 나도 유부남들. <웃음> 되게 위로해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. 새 소원을 하나씩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. 피지컬백 대박 났으면 오 대박 나서 저도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. 우리 아름이는요? 우리 모두 대박 나고 건강하자. 아둘다 되게 착하다. 힐리안을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편집이랑 몰입감이 너무 좋아서. 일단 일리아를 보신 분들은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계속 기다림이 있을 것 같아요. 피지컬백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